입안에 공명을 증폭시켜서 소리를 내줘야 밀도 높은 소리가 날수 있는데요 자, 입안에 공명을 증폭시키려면 입을 다물어야겠죠 입을 다물고 안녕하세요 품도보클입니다 오늘은 가성을 아주 진하게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성 소리가 나오긴 나오는데 아주 연약하고 약하게 성질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가성은 기본적으로 밀도가 아주 높게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전달력이 강해지는데 가성이라는 소리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성대동영상 함께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이제 성대 보시면 지금 이 성대가 가성을 낼때 성대인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성대가 접촉되지 못하고 성대가 진동하지 못하고 벌어진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죠 네, 이 성대 성질을 우리가 이제 가성 소리 라고 하는데요 가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이제 동영상 관찰하신 대로 성대가 접촉되지 않는 소리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강해야 되냐 호흡 압력이 강해야 됩니다 이 몸의 호흡 압력이 강해야 최소한의 날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가성이라는 건 성대가 붙지 않는 소리이기 때문에 날숨의 양이 많게 되면 소리가 흐려지고 밀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도 높은 소리를 내고 싶다면 호흡 압력이 강해야 됩니다 항상 제 강의 영상에서 호흡 압력을 강조 드리죠 뭐 저희 첫 영상에도 제가 호흡법이 있습니다만 은 호흡 압력이 항상 강조되어야 된다는 것 잊으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높은 호흡 압력을 기반으로 몸에서 최대한 상체에서 호흡을 정제시켜 주세요 그래야 이제 날숨의 양이 최소화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날숨의 양을 최소화하고 두번째 이제 실질적인 연습 방법인데 가성을 진하게 내고 싶다면 입안의 공명을 상당히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 가성이라는 건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성대가 붙지 않는 소리이기 때문에 입안의 공명을 증폭시켜서 소리를 내줘야 밀도 높은 소리가 날수 있는데요 자 입안의 공명을 증폭시키려면 입을 다물어야겠죠 입을 다물고 낼수 있는 가성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바로 제가 실전으로 알려드릴게요 호흡하고 난 다음에 높은 호흡 압력 몸에서 정제시키고 이 정제시킨 상태에서 입을 다물어 주세요 입을 다물고 나서 우 모음이 될수 있도록 모음 중에서 우 모음을 입모양 해 주신 다음에 <웃음> 그, 마치 원숭이들, 원숭이들이 막 이렇게 그 소리 내는 것처럼 하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소리 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소리를 내시면 소리가 아주 밀도감 있는 그 느낌이 우리 몸에서 들수 있게 됩니다. 몸은 우로 유도하시면 돼요. 자, you are my lady. You a n t my l a y 이런 연습을 이제 많이 하게 되면 이 호흡 압력이 강해지면서 또 입안의 공명으로 이 날숨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몸의 이 위치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밀도감 있는 가성에 있어서 유용한 연습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알려드린 연습방법 꾸준히 연습하시다 보면 저처럼 밀도감 높은 가성이 이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픈도보컬 채널을 5000분께서 구독을 해주셨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데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강의로 항상 보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 보시다가 어 연습도 하고 그러시다가 이제 피드백을 좀 받고 싶으시면 저희 오픈도 보컬 네이버 카페 있으니까 가입하셔서 이용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직접 댓글 달아 드리니까 잘 이용하시면 혼자 연습하실 때 막막함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알려드린 연습방법 꾸준히 연습하셔야 돼요 항상 꾸준히 연습하시는 거 아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